미스터트로트 탑세븐 진욱이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보육시설 평화위집 등 3곳에 6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욱은 안양에서 초중고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진욱은 형편이 넉넉해야 남을 돕는 게 아니라 평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남다른 이웃사랑으로 지난 3월에는 고향인 평택시에 600만원을 기탁해 화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지인의 권유로 남인수가요제에 출전해 청소년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진욱은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부모님이 몸져눕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 잠시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래에 대한 애정만큼은 버릴 수 없었던 진욱은 건설 현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도 노래 실력을 키웠고 미스터 트로트의 샛별부로 출연해 발고 닦은 실력으로 당당히 6위에 오르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수 진욱은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기 전 kbs 혼자서도 잘해요 태조한건 아역배우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에는 제1회 전국고교 뮤지컬송 콘테스트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야 남을 돕는 게 아니라 평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참으로 훌륭하네요. 어, 친구가 어디 아이고. 쓰러졌을 때 우리 아들 노래 연습한다고 고생이 참 많네. 엄마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온다. 엄마는 그게 참 미안해.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하던 노래 엄마가 아파서 포기해야 했었잖아.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빠도. 암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 힘든 일도 도맡아 했었고. 우리는 힘든 내색 없이 이제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무대에 서고 싶었던 꿈, 마음껏 후회 없이. 그러니 우리 아들 하고 싶었던 노래 펼치고 왔으면 좋겠어. 그동안 엄마 아빠 병마와 싸워 있기라고 그래. 오기가늘 응원해 줬으니 이제 널 위해 너의 삶을 위해 노래해. 항상 가족이 먼저였도록 한.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책을 읽고 계시네. 요 너의 행복 그리고 꿈을 위해 응원할게. 내 아들이라 자랑스럽다. 지국 화이팅! 화이팅! 항상 웃고 장난치고 한러다 보니까 그냥 까불까불하고 이런 건좀 알았는데 아국 한국 한 맨날 웃고 있으니까 아 한국 숨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군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가암 때문에 또수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또 아버지가 그냥 그때부터 약간 제가 막 살고 좀막 생활을 약간 해야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이 혼자 고생 많이 했네. 음. 공사장 같은 데서 그래서 막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음. 한번 그냥 더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다 열심히 해서 이제 행복하게 해드릴 일만 남았다